임창정 18살 하태 서하얀 두고 주일회 회사에서 자겠다 외박 선언. 임창정 서하얀 부부가 최근 이사 환새 집을 공개한다. 오는 10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 이하 동상이몽이 에서는 임창정 서하얀 부부의 이사이몽이 그려진다. 임창정은 18살 연하의 서하얀과 2017년 결혼했다. 이날 방송에는 최근 이사한 임창정 서하얀 부부의 새집이 최초로 공개된다. 일전에 서하얀은 두 아들이 캐나다 골프 유학을 떠난 후 줄어든 식구에 맞추어 이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집은 이전 집보다 줄어든 평수 탓에 부부의 개인 공간을 줄인 대신 모든 방을 아이들 공간으로 꾸며 스튜디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임창정 가족의 정이 묻어나는 따뜻한 인테리어에 스튜디오 먹들을 연신 감탄했다. 그런데 새집을 두고 부부의 이몽이 발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사 온지한달도안된 상황에 임창정이 새집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 임창정은 또 이사갈 거니까 짐 풀지 말라고 주장했고 서하연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아내의 반대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은 임창정은 주일회 회사에서 자겠다라며 외박을 선언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임창정이 엉뚱한 제안과 함께 던진 결정적 한마디에 서하안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스튜디오 먹들마저 깜짝 놀라게 한 임창정의 주장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며칠 후 서하얀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임창정을 대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 서하얀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 강사를 찾아가 남편의 이사를 막기 위한 소통의 비법을 배웠다. 수업 직후 실전에 나선 서하얀은 전보다 강하고 큰 목소리와 당호한 말투로 자기주장을 펼쳐 임창정을 충격에 빠뜨렸다는데 천하의 임찬정도 처음 보는 아내의 단호한 모습에 말문을 잃고 말았다. 과연 서하연은 임찬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180도 달라진 서하연의 반전 매력과 이사이몽의 결말은 오는 1 11 1일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동상이몽에서 확인할 수 있다.